예상 대기시간이 모르겠어요 메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추천드리고 한 간단하게 저는 클래식으로 풀도록 할게요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클래식으로 돌려봅시다 할리우드네요 환영합니다. 할리우드만 매크리를 할게요 제가 다행이네 매크리 잡혔네요 음. 약해진 느낌이 들어요. 외치나부터 나짜? 이 거점은 내 거다. 어. 잡아, 빨 피일이야. 그렇지. 재밌 등반은 무조건 잡칩니다 제가 어디 도망가 뭐야 저라이클다 바로 이게 내가 바라던 거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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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라지숙못 맞춰. 오와! 아. 아. 아, 잘했는데 아... 질러충들의 세계에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 뭐야? 어디서 늦는 거야? 뭐 아니야. 아, 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 것 같다. 나 아, 다 야! 야!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나 아까 그 겐지까지 겐지가 잡을 수 있었는데 겐지가 어디지 못 봤어요. 웬일? 웬열? 웬일? 웬일? 이렇게. 안 되지! 아 진짜... 아 아무리 내가 터밍 이러고 손이 이래도 괜찮아요 딜러의 세계선에 이기면 잘 땡기거든 그렇지! 아 잘해 잘해 어우 어.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, 헤한마 저거. 저거. 저저지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리거 저거. 나거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거. 저 무슨 거 와우! Wow. 아니! 이건 나네 지 아깝다, 진짜 아깝다. 아, 진짜 아깝다. 아, 진짜 아깝다. 아, 상짜아어다 아, 진짜 아깝어 아, 진짜 아깝다. 아, 진짜 아깝다. 아, 진 나무를 확보해 아. 찾잡았는 진짜. 아, 아, 진짜. 로 진짜. 아, 진짜. 아, 안 되는데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아, 진짜. 아, 진 지금이 남대지금이라고? 아니 빡센가 보네요. 근데 저거 정크리트 타면 그건 다짜리긴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습니까? 오. 메르시님! 메르시님! 찍어자 a m e w h